맘에 안 드는데 넌왜 아직까지 내 옆에 있어 이러다 밤이라도 만날까 걱정돼 몇 번을 부딪혀봐도 난 네가 좋은 걸었다 지 는게 이상해, 이러다 혼자 남게 될까 는 걱정 돼, 걱정 돼. 몇번을 부딪혀 봐도, 난 네가 좋은걸 어떡 해？너도 나와 같은 마음 일 거라고, 생 각해. 좀 서투른 내 말이 널 아프 게한건 진심 이야. 오늘 이네 하루는 어땠어? 마음에 안 드는 일들도 털어놓자 서로의 품에 길을 걷다 넘어지면 내가 찾아갈게 그렇게 있어 주면. 말고, I believe you. 내삶의 진화가 위로 모두 놓아 주러 oh. 갈까 도망가지 말고,